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유란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은퇴준비와 노후대칭 이야기로 중장년들이여 유튜버가 되어보라 또는 부재로서 중장년이 유튜버가 되면 좋은 10가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튜브 하면 주로는 젊은 층들을 연상하고 또 유튜버, 즉 크리에이터들은 젊은 층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60대로서 2년 가까이 유튜버로 활동하다 보니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것과 또 그럴리도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중장년층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혀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아직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며 또 유튜버로 활동한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본의 아니게도 세개의 채널을 운영해 보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유튜버에 대하여 뭔가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중년층이나 특히 저와 같은 60대 이상인 사람 또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열가지 이유로 유튜버가 되어보라고 강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유튜버가 되어보니 할만하다라고 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본 우리 세대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일이든지 알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이 유튜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해보니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 중장년들이 유튜버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말 해보니까 별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장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고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것을 경험자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강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컴퓨터, 동영상 등이 익숙해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유튜버를 하다보면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 등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고 정리하고 자료를 만들다 보면 공부가 자연히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자연히 세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자꾸 사용하고 응용을 해봐야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재미와 보람도 느끼고 내가 할 일도 생기며 또 그러다 보면 수익도 생기니 꿩도 먹고 여러 개 알도 먹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가족들 행사나 특히 손자들에게 생일선물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이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를 아래에 첨부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영상이 제가 우리 손녀 생일날 만들어준 유튜브 영상인데 아주 이걸 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튜브 보지만 말고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보겠는데 통계에 의하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가 바로 5 60대라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은 막연히 유튜브는 젊은 층의 저,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니 그렇다면 바로 우리 세대를 위한 우리 이야기들을 만들면 바로 우리 세대들이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고 바로 시장성이 풍부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대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왜 젊은 사람들이 만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얘기를 보기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각자가 평생 터득하고 닦은 지식과 노하우로 영상을 제작하면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고 또 후대들에게 영향가가 높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도 공헌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유튜브 시대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다. 다음으로 또 네번째로 중장년층들에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 유튜버가 되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과 자신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이 주된 것이겠는데 꼭 이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취미나 즐거움 그리고 자신을 기록하는 것또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즐거움으로 아주 좋은 취미가 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록과 특히 하고 싶은 말을 다 남길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오랜 인생을 살아온 우리 중장년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고 해줘야 할 이야기들이 많으며 자신들을 기록할 일이 많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중장년들의 콘텐츠가 풍부하고 깊다. 대부분의 유튜버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콘텐츠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콘텐츠는 젊은 층보다 오랜 세상 경험과 살아오면서 터득한 많은 지식을 쌓은 중장년들의 콘텐츠가 더 풍부하고 깊지 않겠습니까? 인생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는 그 누구 못지않을 뿐 아니라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지식을 전해주는 등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나 동영상 제작, 홍보 등 유튜브에 관하여 날고 뛰는 젊은 층보다는 다소 부족하다고 염려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컨텐츠인데 바로 이 컨텐츠의 인생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우리 중장년들이 훨씬 깊고 풍부한 콘텐츠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돈과 건강, 뭐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유튜브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할일로서 특히 시간이 남아 돌아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의미있게 할수 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할 일이 있고 재미를 느끼다 보면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보면 하기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수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은 톱으로서 자기 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함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처음부터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내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또 기록에 남기겠다는 심정으로 하다가 어느 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로 이런 면에서 중장년층에서 좋은데 바로 1인 기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면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것이 1인 기업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점은 특히 중장년들에게 아주 적합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투자나 창업을 할 필요도 없어 망하거나 투자금을 날릴 염려나 리스크가 전혀 없으며 또 출퇴근이 필요 없고 그러므로 고용되어서 웃사람 등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오직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이나 삶과 인생 등에 관하여 정, 잘 정리하고 기록을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랜 세상을 살며 온갖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들이나 특히 은퇴자들에게 좋은데 이런 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취직을 하기에도 창업을 하기에도 투자를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경력과 삶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다소간의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데 이런 점에서 취직을 하거나 투자나 창업보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다음 여덟 번째로 부가소득 창출 로서 출판과 강연 등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꼭 유튜브 광고 수익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튜버로 활동하다 보면 그 분야의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와 자료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또잘 되는 경우 강연이나 방송 출연 등의 기회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 구독자도 늘어나고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의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자연히 홍보가 되어 출판도 가능하고 이러한 매출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분야에 따라서 아니 어느 분야든 간에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도 차이로서 하기에 따라서는 큰 성과가 아니라면 책을 출간하거나 그런 자료들이 유튜브라는 공간에 남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음으로 아홉 번째로 중장년들에게 아주 좋은 대화 상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것인데 유튜브는 아주 좋은 대화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간 친구들 생각이 간절해서 영상을 만들며 느낀 것들인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들을 누구에게 할 것이며 그 누가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줄 것입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피다만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또 어떤 것들은 그런 심정을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도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들의 중장년들의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유튜브에 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자신이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것즉 브랜드 광고라고 하는 것인데 유튜브는 홍보하는데도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수단입니다 그것은 글보다는 이미지인 사진이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보기 쉽고 전달하기도 쉬우며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블로그나 카페 등은 글이나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글이나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홍보수단으로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제 경우인데 그동안은 블로그나 카페로 하던 것을 바로 이 채널이 제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 그 채널인데 이러한 채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카페나 블로그로 올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런 작품을 소개하거나 또는 뭐 여러가지 홍보 활동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면 영상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가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채널은 바로 영상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채널로 제가 하는 일을 홍보함으로써 이를 수조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브랜드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홍보하고 잘하면 영업에 큰 도움이 되니 이런 유튜브 광고하고는 피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버 같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가 되고자 했, 했을 때는 제 브랜드 광고를 생각해서 시작하면서 회사 채널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 등을 위한 또 다른 채널인 바로 이것이 제 회사 채널과 함께 그 당시에 만들었던 아키의 소확행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취미와 여러가지 어떤 관련된 그런 어, 영상을 만드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발동해서 취미를 생각하여 만든 채널을 개편해서 요즘에 좀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채널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LHTV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LHTV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년 가까이 저는 세계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활동을 해오면서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장점들을 실제로 느낀 것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가 되면 좋은 점이나 유튜버로 활동하면 돈도 번다더라 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을 텐데 저는 꼭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60이 넘은 제가 직접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또 영상을 만들고 편집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배운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중장년들이 유튜버가 되면 좋은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유튜버는 중장년들도 충분히 할 만하더라. 다음에는 컴퓨터, 동영상 등이 익숙해지고 공부가 된다. 세 번째로는 유튜브 보지만 말고 직접 우리가 만들어보자. 네 번째로 중장년층들에게 좋은 점들. 다음으로는 중장년들이 콘텐츠가 풍부하고 깊이가 있다. 또 여섯 번째로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쓸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1인 기업과 중장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덟 번째로 부가소득 창출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아홉번째는 중장년들에게 아주 좋은 대화상대다. 다음으로 열번째로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브랜드 광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버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튜버가 되면 좋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튜버가될 수가 있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편집하는지, 어떻게 하면 유튜버가 될수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런 방법들과 나이가 먹은 제가 어떻게 유튜버가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꼭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